아 여긴가 보다 보스가 또 이놈이야? 얘가 어디야? 아주 익숙한 곳이군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씨 멍멍이 멍무이 아이고 씨 깜짝이야 아, 그렇스 어, 뭐야, 쟤는? 아, 아나 진짜. 이자 식들. 음. <웃음> 그지 같네 <웃음> 아, 진짜, 뭐, 이런이딴이딴1리이가다 있냐 아아 아, 돈을 따네 얘를 죽여 죽여버린 다음에 도구를 얻으면 안 돼요? 죽이고 싶은데? 어 완전 땡 지금 급 땡기는데 지금? 아 됐어, 아 씨. 와우. 오, 오 씨. 길 진짜 길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네 와 이게 뭐야 아 이거 좀더 옆으로 갈수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<웃음> 살짝 좀더 왼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<웃음> <오>, 뭐야 깜짝이야 <웃음> 아 <웃음> 어이겁네 <웃음> 아 그지같네 진짜 아 매복주의 위에서 뭐 튀어나오나 애들이? 와우! 아하 그렇군와와 와.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제가 죽는, 죽으면 또 여기까지 와야돼? 짜증나게? 아니 여기 중간에 뭐 쇼컷, 쇼컷은 없나? 한 번에 껴야되네 그러면은? 아, 나 이거 기억나요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멍, 뭔지 알아나 이거. 어어. 아우. 어. 어 너무 아프다야. 어. 아 뭐야. <웃음> 음. 이걸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, <웃음> 저리 안가, <웃음> 빨리 안가. 이 자식들아, <웃음> 빨리 이거 먹히나?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이거 먹히네. <웃음> 아, 개꿀 아, 겁나 네 아오, 아오, 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저 마차를 회피는 할수 없겠죠? 마차는 회피할 수 없겠지? 아, 된다고? 아, 진짜? 아, 아, 지 아, 아, 진짜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정말 아, 르겠 아, 아, 솔 아, 히보 아, 보다 아, 아, 들 아, 가는 아, 더힘 아, 어 아, 아, 재미 아, 군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에이씨... 사실 마차가 보스가 아니라 다리가 보스였던거임 사실 지금 그러지 않나? 지금 보스 들어가는 횟수보다 지금 저 다리에서 죽은 횟수가 더 많지 않음? 아 근데 진 허무하겠다 이렇게... 이렇게 갔는데 보스 구경도 못하고 계속 저기서만 죽으면 허탈하긴 하겠다 여기서 가면 안되고... 봐봐 어... 어... 씨... 계속 가긴 가는데 계속 죽을뻔 한다니까 여기서... 오... 아 이렇게... 아 이렇게 회피하면 돼? <웃음> 아씨 회피가 더 쉬운데 <웃음> 어디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게 더 쉬운데 아아 아, 겨우 잡았네 어떻게 된게 씨, 보스보다 다리가 더 어렵네 가는 길이 더 어려워 보스는 몇번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근데 가는 길이 더 어려 그 지겹진 음식 못 먹겠습니다 <웃음> 이게 뭐야 응 <에>? 뭐야 앤또 <웃음> 뭐야 아우 아우 DO IT! NO! n no. no. 씨 깜짝이야. 길을 잃었다. 빰빰빰 빰빰빰 어디야? <웃음> 이쪽 길이 아닌가? 제가 플레이 같은 거는 잘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길 찾는 건 진짜 못해요. <웃음> 그럼 저쪽 열리나? 어 열리네. 어? 얘얘또 뭐야? <웃음> 아너 있었어? 아 미안하다 야 알아주지 못해서 있었구나 음, 안돼 안돼 아. 와 이거 진짜 선 넘었다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화톡볼 막는 건 아니지 이거 뭐 어디서 자물쇠를 가져와야 되나봐요 안 갈래 아니 그럴 리가 없지. 저는요 항상 이렇게 한가운데 저런 게 있으면 의심을 합니다. 어 됐네. 음 이거구만. 아 저놈의. 저놈의 바퀴. PTSD 온다. 아, 아오, 아오. 저 바퀴가 보스에요 사실. 아 진짜임. 근데 구라 아니야. 아이고. 와 말도 안 돼. 파터폴이 앞에 있는데 독... 독이야, 이거? <웃음> 그지같은. 뭐 이딴 곳이 다 있어, 진짜. 아... 아... 아 여긴가. 어우야. 아 누나들이 여기 있었지? 맞다, 맞다. 누나 그냥 죽어. 누나 그냥 죽으십시오. 야. 이런 걸본적 있습니까? 와, 피 빠지는 것 봐. <웃음> 미친 것 같아. 와, 피 빠지는 것 봐. <웃음> 아야야야야야. 줍는 <웃음> 것도 느리고, 먹는 것도 느리고, 근데 이렇게 물량 마시는 거 느린 것도 사실 둘중 하나입니다. 기술력 깔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거나 일부러 그랬으면은 이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. 아우 좀 방해 좀 하지 말아줄어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걸. 아 이건 예상 못했다. 대체 뭐란 말인가 이것은 이곳은 대체 뭐란 말인가. 너! No. 아 진짜 아오 아오 아 좋은 거 있어요? 알았어 한번 가볼게요 어 아니 근데 안개벽을 이렇게 놓는다고? 이 쓰레기 같은 아아! 아, 아 그지같아! 아 빨리 잡아야 되네? 와 진짜 양심 없다. 보스..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. 와 이건 진짜.. 안돼안돼안돼안 돼, 돼, 돼, 돼! 아! 아아! 하아 진짜.. 저 기믹이 있다고요? 저 독을 빼야되나 보네 어디서? 장치를 건드려가지고 아우 진짜 그놈의 독때문에 <웃음> 화나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캐릭터가 그렇다고 좀 그 되게 세심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? 뭐야? 아 씨. <웃음> 아, 낚시였어? 와. 아, 낚시였구나. 아, 그렇게 나오겠단 거지. 아, 오케 오케. 어,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어, 단번에 이해했어. 아 내거 이씨 저거 저 어차피 못먹겠죠? 음. 그럼 저기로 가는단거네? 이게? 아니면은 내가 저기로 점프를 하는거죠 이게 그니까 어차피 또죽을같긴 한데 <웃음>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거지 저긴 더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?